2020년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대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시되었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이 유저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폭망했는데요. 오늘은 2021년 다시 한번 대작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모바일 게임 기대작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게임 기대작은 넷마블과 지브리 스튜디오의 합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2의 나라입니다. 게임의 장르는 MMORPG로 주인공이 소울다이버즈라는 게임 속 세계를 모험하다가 가상현실세계가 실존세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2의 나라는 동화속 세계를 보는 듯한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컷신을 앞세워 원작 니노쿠니의 감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는데요. 엔지니어, 디스트로이어, 소드맨, 위치, 로그 등 개성 넘치는 5개의 캐릭터와 플레이어를 서포트하는 10종의 이마젠까지 공개했습니다. 제2의 나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서포터즈로 활동한 선발대를 모집했으며 2021년을 목표로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넷마블이 기대되는 대작 게임을 과금으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게임 기대작은 쿠키런 킹덤입니다 전 세계 1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쿠키런의 IP로 제작한 수십형 RPG 게임으로 캐주얼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입니다 세계관을 전달하는 메인 스토리를 시작으로 전략적인 조합이 필요한 던전과 PV 컨텐츠까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쿠키런의 캐릭터들을 조합하며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쿠키런 같은 캐주얼한 IP 게임을 RPG로 제작하는 경우 이교적 얕은 세계관이나 캐릭터 추가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 유저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쿠키런은 어떤 식으로 이런 난간들을 극복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게임 기대작은 블루 아카이브입니다. 키트와오버이트 V4를 개발한 네게임치의 네번째 신작으로 큐라레를 만든 김용하 PD가 개발에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플레이어가 학원 도시 키보토스의 교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학생들과 학원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수준 높은 2D 일러스트와 인게임의 아기자기한 3D 그래픽으로 유저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줬던 작품입니다. 이런 장르의 게임들은 전투의 구성이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 블루 아카이브는 배치에 대한 전략과 엄폐를 통한 전투 요소를 통해 같은 장르의 게임들과 다른 깊이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전투를 보여주는데요. 물론 풀 오토를 기반으로 전투가 구성되어 있어 컨트롤에 대한 재미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총기를 들고 아기자기하게 싸우는 캐릭터들을 통해 눈으로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게임 기대작은 대항해시대 오리진입니다. 대항해시대 30주년 기념작으로 시리즈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항해시대 2의 IP를 기반으로 캐릭터와 스토리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 4로 제작됐으며 고증을 바탕으로 16세기 세계 각지의 문화를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모험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200개 이상의 항구와 4천여종의 발견물, 천여종의 문화적 특색을 갖춘 장비와 아이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워낙 개발기간이 길었던 게임이라 최근에 나온 게임들에 비해 그래픽이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대양의시대 IP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양의시대라는 이름에 먹칠 만하고 모두 사라졌는데요. 이번에는 대양의시대라는 IP에 걸맞은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게임 기대작은 그랑사가입니다. 세븐나이츠의 핵심 개발자들로 이루어진 엠픽셀의 데뷔작으로 MMORPG 장르와 수집형 요소들을 결합시켜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초기 그랑블로 판타지와 비슷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카툰 렌더링 그래픽을 통해 구현한 판타지 세계는 다른 게임과 다른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CVT 기준 캐릭터 뽑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랑의폰이라는 무기를 뽑아 자신만의 스킬 조합을 만들어 무한의 서고 선멸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2021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유명 연예 랜드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그랑사가 홍보 영상이 조회수 천만회를 돌파해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1월 7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식 출시일이 공개된다고 하니 1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플레이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게임 기대작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입니다. 넷마블에서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제작하고 있는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MMO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세븐나이츠 영웅들이 사라진 이유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 화려하고 깔끔한 카툰 렌더링의 그래픽과 세븐나이츠 의 영웅들을 동화같은 그래픽으로 표현한 모습을 보고 팬들은 물론 수십평 RPG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어가 세븐나이츠 의 영웅으로 변신하고 무기의 선택에 따라 다른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 같은 영웅이라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2020년 같은 IP를 활용해 출시한 세븐나이츠2가 매출순위 2위까지 달성하면서 승승장구했었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되어 있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지 홍제들 간의 전쟁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게임 기대작은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블레이드를 총괄한 김재영 사단의 MMORPG 신작으로 아비노기 영웅전으로 이름을 알린 김범아트 디렉터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북유럽 신화를 다룬 게임들을 보면 라그나로크 자체의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그나로크 이전과 이후의 특정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딘은 차별화된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 라그나로크 당시의 시대를 메인 스토리로 정하고 신화 속에서만 들었던 그 시대의 배경과 종족들을 만나면서 다른 게임에서 보거나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용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나 거대 거인 NPC를 만나는 장면이 무척 인상이 남았습니다 아직 전투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레이드를 개발했던 핵심 개발자들이 있는 만큼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모바일 게임 기대작은 프로젝트 니케입니다. 데스티니 차일드를 개발했던 시프트업 김영태 사단의 신작으로 안드로이드 생명체 니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소녀 수집형 게임입니다. 시프트업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라이브 2D를 적극 활용해 2D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인게임 영상을 보면 UI를 시작으로 전투까지 게임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정체불명의 병기에 의해 몰락한 지구에서 인류를 대신해 싸우는 안드로이드 니케가 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마치 건 슈팅 장르의 게임처럼 엄청 를 활용해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전투 방식 때문에 캐릭터의 앞 모습보다 뒷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위태로운 모습으로 언패물에 숨어 있는 미소녀의 모습과 사격할 때 몸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역동감 있는 모습을 통해 남심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캐는 12월에 인게임 플레이 컨셉 영상을 공개했으며 2021년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1년 모바일 게임 기대작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딘같이 중후하고 묵직한 느낌의 MMORPG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대작들이 동화같은 느낌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